9월 과연 두근거리는 소식이 내게 올까요? 9월에 올 분홍빛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 이 타로카드를 뽑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자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 리딩은요. 9월 타로카드 연애운이에요. 언제나 매달 찾아뵙는 주제로 오늘 찾아뵙게 됐네요. 그동안 제가 일주일 동안 쉬었죠. 제가 쉬는 동안 많이 힘도 이렇게 쌓고 제 마음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 힘을 많이 비축해왔어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변을 정돈해야겠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요. 마음을 차분히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숨을 후하고 내쉬어 볼까요? 그리고요, 인형이든, 번호든, 마음이 가는 카드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눈앞에 보인 이 다섯 장의 카드, 다섯 개의 인형을 보고, 마음에 와 닿는 것딱한 가지만 꼭 골라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구요. 고릴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일반분이 9월 동안 연애운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초순에 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네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꽤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띄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과 다가가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순에 이 흐름 때문이죠. 완드 에이스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강인한 행동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대단한 장점을 발견할 거예요. 그것이 마치 구름에서 나온 이 손이 꼭 쥐고 있는 막대처럼 이 사람의 장점이 중순에는 크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썸을 타는 사람이 있다면 중순쯤에는 이 사람과 함께해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할텐데요. 문제는 하순이에요. 내가 갑자기 모든 것을 짐지려고 하고요. 이 많은 막대기들은 내 안에 여러 망설임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과로하고 있다는 라 의미로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꼭 과로하고 있다 지쳐있다라는 상태가 일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나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내게 다가온 그 사람의 한 가지 면모가 좋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딱한 사람을 골라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좋긴 하지만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중순에 내가 무엇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그것 하나 나의 중심을 잡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달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주위 사람들, 혹시 내 인연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역시 세 장의 카드로 알아봤어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연이 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요. 제 생각에는 함께 공부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스터디 같은 걸 하기가 어렵다면 배 어떤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물론 요새는 조금 어렵겠지만 온라인 게임이라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만한 어떤 취미생활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나의 장점을 발견해줄 것이다. 이 사람 나와 함께하면 나는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카드가 약간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친구일 뿐이다 내 주위에 있는 남사친들 여사친들은 지금 완벽하게 나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기는 어려운 한달 아직은 때를 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로 보이고요 직장 내에서는 연애 쪽으로는 얽히지 않는 게 좋겠어요. 연애 쪽으로는 약간은 버릇이 나쁜 누군가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아군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가끔 정말 자주는 없지만 어쩌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제안은 잠시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직장 내 사람이 나에게 소개팅을 해준다던가 어떤 만남을 주선할 때잘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쪽에 대한 운은 크게 좋지 않은 걸로 나왔거든요. 결국은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상대가 있는 어떤 모임을 찾거나 이미 썸을 타고 계신 분이라면 함께 할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이번 달에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번 달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고 실마리는 무엇일지 세 장의 카드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광대가 나아갑니다. 광대는 모험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뒤를 돌아봐라. 무언가 잘 챙겨라. 왜냐하면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카드로 바로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행을 떠나는 것은 좋아요. 멀리 멀리 가는 것은 좋죠. 하지만 이 배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제 눈에는 바로 이두 개의 잔이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 혹시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좀 지쳐서 훌쩍 떠나려고 했었다면 그 감정들을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떠나가지는 말라고 해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다고 해요. 여태까지 당신에게 어떤 어려움들, 살아가면서의 어려움들과 연애에 있어서의 어떤 상처와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전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죠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다 잊고 이번에 시작할 때는 아예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요. 과거의 그 사람을 꼭 찾아서 챙겨가라가 아닌 내가 좋아했던 어떤 점들, 과거의 그 사람의 장점들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이유만으로 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여태까지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아직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튼튼해요. 마치 성거 같죠? 중세시대에서는 성 안에 사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적들이 있는데 기사들이 지키는 성 안에서 살면 성 밖에 사는 사람들보다 보다 안전하게 살수 있었거든요. 왜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대문 안에 사는 양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요새가 있어요. 지금 단순히 그것이 조금 무너져 보였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아주 단단하고요. 나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고 만약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행동, 나의 연애, 나의 사랑을 망쳐버리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천사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카드 한 장을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배가 있네요. 당신이 여태까지 폭풍우를 지나왔다고 해요. 그 폭풍우는 너무나 거세서 그 안을 뚫고 나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제 이 앞에 드디어 햇빛이 보이고요. 앞으로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것이 이제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졌던 감정의 잔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꼭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발견했던 어떤 사람의 장점 같은 것들, 그런 긍정적인 마음 같은 것들은 버리지 마세요. 그 마음들이 당신을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항해로 천천히 천천히 등불처럼 당신을 인도해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이번 분의 9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저는 이 카드를 보면 때로 어쩌면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 말이 떠올라요. 우리는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은 스스로조차 잘 모르고 있다. 때로는 연애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기도 하죠. 초순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부러워지네요. 거풀이 있는, 있는 분이든 아닌 분이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내 것보다 커 보이고요.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종종 차가운 겨울밭 길을 걷는 것처럼 내 마음이 조금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중순에 가면 생각이 그래도 보다 현명해져요. 여기 보시면 여사제가 있죠. 여사제는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비로소 내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남을 부러워했는지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요. 아직 나에게는 정리해야 될 생각들이 많고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내 머리에 고민이 많고 저 뒤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보이네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행복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사람과 내가 다시 가슴 뛰는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가지 고민들이 제 눈앞에 보이고 그걸로 인해 힘들어하는 마음도 제가 알수 있네요. 하지만요. 그 감정들, 내가 꿈꾸었던그 감정들이 하순에 돌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카드는 어린 시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친절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갖고 싶던 것, 어떤 따스한 애정, 내가 꼭 다시 돌려받고 싶던 어떤 마음들, 그리고 연애 초기에 우리가 느꼈던 그 따스한 마음들 같은 것들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열 그러야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하순에 나에게 다가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여사제에게는 오기 힘들어요. 우리가 꽃을 받으려면 꽃을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하죠. 누군가가 잠깐 만나자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의외의 카톡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시작해야 내가 꿈꾸는 것들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나와 인연이 될 법한 사람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약간은 한눈이 팔려있는 상태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옛날의 것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멋져 보이는 마음 어쩌면 초순에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 사람 다 고민이 많은 시기라 9월에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친구 쪽으로 가자면, 만약 친구와 내가 좀더 가까워지고자 하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만, 주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많죠?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많으니,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친구 쪽은 사실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견뎌야 할 짐들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어떤 공쪽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소개팅을 해준다면 그 안에서 숨겨진 별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은둔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은 어쩌면 과거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과 내가 최근까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아예 새로운 사람일 것 같아요 은둔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직 몰라요 그런 것처럼 나는 지금 차가운 겨울 눈밭을 걸어가고 있다고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 달에는 꼭그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실마리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내 마음속에 실망한 것들이 보이네요. 무엇이 그렇게 실망스럽고 무엇이 그렇게 그리운가요? 그 마음들은 이번 달 연애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아픈 마음은 이해해요. 자신이 아끼던 잔이 떨어졌는데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깊은 생각을 잠겼다면 그만큼 내가 고민이 많다 이런 상태로 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고민은 그만두는 편이 훨씬 좋을 거라고 봐요. 인내심을 가지라고 해요. 당신을 향해 오는 기사는 참 느려요. 이 기사는 너무 천천히 와서 나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기도 하지만 꾸준히 천천히 그리고 내게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상대에게 너무나 완벽한 것을 원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완벽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한동안 너무 내 마음이 외로워서 그리고 지난 연애의 상처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외로움 때문에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곤 해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대방의 결점을 조금 눈 감아줄 때 당신이 원하는 어떤 완벽한 상대에게로 좀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해요. 내가 따지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따진다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내 눈앞을 가리거든요. 그러니 조금 더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천천히 어떻게 보면 조금 갑갑하게 오는 그 사람을 기다려보세요. 그렇다면 천사는 이번달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알아볼게요. 좋은 소식이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떡하죠? 이 소식이 조금은 천천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말까지 나는 좀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예전에 내가 한 번쯤 만났던 사람보다는 좀더 새로운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예전에는 그냥 친구로 지냈던 사람, 스치듯이 알고 지냈던 사람, 혹은 아예 새로운 사람이 나와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번 9월에도 행복한 사랑하시고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 는3번 분의 9월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만약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리고 내 근처를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초순에는참 답답하게 굴겠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좀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물의 왕은 물에 발을 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엇갈리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마주치려고 했는데 공연이 다른 장소에 가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잘 맞지 않는 흐름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중순쯤이 되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몰려오기 시작하네요. 전차 카드는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됐든 내가 됐든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하순에는 이런 전차 카드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행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전차 카드는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전력질주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만큼은 이 카드에 보이는 이 문으로 잘 가게끔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순만 견뎌내면 전체적인 연애운은 크게 나쁘지 않다. 중순부터 답답했던 일들이 좀 흘러갈 테니 초순에 좀 참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세 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완드포의 카드예요. 이 카드는 결혼의 카드, 매주짐의 카드라고도 하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이 충분히 나에게 관심이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조순에 약간은 말다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서로의 마음이 잘 닿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더라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진 않으셔도 좋겠네요. 어쩌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썸타는 사람이 없으신 분이라면 나와 자주 다투게 되는 누군가가 오히려 나와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만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보이고요 친구들은 나와 무언가를 협력할 수 있는 관계예요 함께 노력하고 함께 사업을 하고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성적인 무언가를 할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요. 직장 혹은 학교 공적인 관계에서는 나를 괜찮게 보는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은 오려면 한 세월이 걸리겠어요. 지금 막 지도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바꾸 대시하려면 약간은 어려운 시기. 하지만 그동안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와 혹시 결혼할 사람, 결혼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함께 할 만한 사람으로 점 찍어주고 있기에 초순에 너무 크게 싸우지만 않으면 괜찮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번 달 내가 잡아야 하는 것과 놓아야 하는 것 그리고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카드 3장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직감을 믿으세요. 내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자꾸 다투게 되더라도 자꾸 이 사람과 마주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꾸 하루에 세번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마주치는 사람은 나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나와 자꾸 마주치고 뜻밖의 장소에서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은 유심히 봐야겠어요. 그런 나의 직감이 어떤 예감이 맞아 떨어지는 시기라고 하고요. 피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어떤 엄격한 잣대예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못 만나 이렇게 연아랑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연상과 만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 이런 세상 사람들의 잣대는 버리시는 게 좋고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른 달이고요 무서운 용이 오더라도 무찌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겁먹지 마세요. 연애에 있어서도 당신은 마치 용기 있는 기사와 같아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한달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고요. 때때로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지 볼까요?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번 한달 동안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게 될 시기라고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나를 단순히 자꾸 이상하게 부딪히는 사람 자꾸 이상하게 나와 마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쩌면 언뜻 본그 얼굴에서 사랑을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기회에서 내 마음을 열어두세요. 그래야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4번분이 9월 한달 동안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할게요. 제 눈앞에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걸 이겨낸 어떤 여인이 보이네요. 그동안의 연애가 나를 많이 괴롭혔어요.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딱히 나쁜 사람이었다. 내가 했던 연애가 모두 엉망진창이었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 둘씩 생긴 그 상처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강인한 사람이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나는 자꾸 나의 별을 가두려고 해요. 은둔자 카드는 별을 호롱 안에 넣어놓죠. 저는 때로는 이 카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지금 카드의 흐름으로 보면 내 마음을 애써 집어넣는 것 같아요. 나는 연애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마음을 더줄수 없어. 저 사람과 나는 잘 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중순에 엿보여요. 이미 내 마음속의 별은 반짝이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과거의 상처 때문일까요? 누군가 만나자 새로운 사람과 소개팅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어쩌면 지난번과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데 나는 너무나 어려웠기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지만 하순으로 가면 결국 나는 나의 별을 이런 호롱에서 꺼내놓습니다 당신의 별이 빛나고 있네요 내 마음이 드디어 회복되는 시기예요 당장 어떤 사람을 만나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혼자죠 나는 계속 혼자고 누군가를 만나려면 어떤 사랑과 함께 있는 카드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당장 누군가를 만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있던 어떤 상처와 슬픔이 씻어져 나가는 시기 같아요. 하순에 보시면 이 많은 물들이 보이, 보이죠. 타로카드에서 물은 치유를 뜻해요. 내가 감춰두고 싶었던 마음, 다시는 낫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이 하순에 천천히 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장의 누군가가 아닐지라도 이제 내 마음이 다시 사랑을 할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카드 3장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 나와 인연이 있었던 누군가는 분명히 나를 좀 그리워하고 있네요. 이 사람과 만났던 것이 아니라면 나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좀 바빠 보여요.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으로 보면 4번 분이나 2분이나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해놓은 그 한계에 두 분이 만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도 그리워는 하지만 선뜻 실행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내 친구가 누군가와 나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껏 친, 친구로 지냈던 누군가 스쳐 지나갔던 지인 중 누군가가 나에게 놀러가자고 할 수도 있고요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뭔가 기쁜 소식을 나에게 들려줄 것 같아요 나를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일수록 나에게 기라니 그런 사람이 만약 나와 만나자고 한다면 조금 마음이 없더라도 그리고 겁이 나더라도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 및 학교에서는 약간은 조금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해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뢰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한번쯤 의심해 보시고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해준다고 약속한다면 어느 한 가지 내가 간절히 바랬던 어떤 진심 같은 마음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4번분의 이번 달의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실마리와 주의해야 되는 것, 잡아야 하는 것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3이 나왔다고 겁먹지 마세요. <웃음> 여러분들이 사실 이 타워카드를 보면 상당히 많이 겁을 먹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이 타워카드가 가진 나쁜 뜻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타워카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번개가 내려지고 이제 비로소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내 마음은요 저렇게 아까우셨죠? 별 카드가 뜰 정도로 내 마음은 이렇게 총총하게 별이 뜰 정도로 내 마음은 맑아요. 그러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안이 아주 깨끗해졌다. 나는 치유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어쩌면 나는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 모르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꾸 헛된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자꾸 기대하게 하고 그러고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 연애를 하고 싶다면 내가 앉아있기보다는 일어서야 하는 내가 왕자위에 있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운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내가 먼저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마리 카드, 이 사람은요, 천천히 천천히 모든 것을 배워갑니다. 사실 연애도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도 없고요. 우리는 실수를 하면서 거기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9월 말쯤에는 그동안 다쳤던 나의 마음도 맑아질 거고요. 이 셈에 누군가 찾아오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볼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은 참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으면 어딘가 반짝이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천사는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이 카드는 당신에게 어떤 힌트를 주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을 가졌고 이 어린 마음이라는 것이 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열정이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판단력이 좋고 똑똑한 누군가가 당신의 곁을 맴돌고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별이 떴을 때 당신의 별을 보러 올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이사람 사람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연상보다는 연하 혹은 동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리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깊기에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나의 별만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조금 지나면 나의 별을 가지러 나의 별에 나와 함께 나. 가란 서고 싶어서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 3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9월 한달 동안의 유네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9월 초에 나는 어떤 새로운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듣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나의 마음을 약간 흔들어 놓는데요. 나는 이 사람과 싸움을댈 수도 있고 이 사람과 조금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중순쯤 가면 이게 잘하는 일일까 고민하는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괜히 내 마음이 우울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새, 미, 믿지 못하게 돼서 도리어 내가 그 사람을 놓아버리는 그런 그림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좋아하던 어떤 사람 혹은 만나던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다가온 사람이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순에 이 패배하는 그림은 사실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중순의 어떤 나의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타로 카드는 어떤 길로 가는 방향을 알려줄 뿐이지 당신의인생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새로운 사람이 다가왔을 때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중순쯤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장의 카드로 살펴볼 거예요. 내가 아주 좋아했던 어떤 사람, 나와 인연이 닿았던 어떤 사람은 나를 그리워하긴 하지만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기에는 이번 달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어떻게든 현재의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여러 번 싸우면서 혹은 대놓고 다투진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사귀면서 싸운 어떤 상처 때문에 나를 약간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꾹 참고 있어요 오히려 친구인 줄 어떤 사, 알았던 어떤 사람과 나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저는 초순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생각도 했,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를 자꾸 데려가, 데려가려고 할 텐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면요 이 카드 기억하셨죠? 달빛 속에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는 대단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저에게는 듭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및 학업 공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두고 재보는 어떤 사람이 있네요. 그만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나에게 분명 관심이 있으면서도 이리저리 찔러만 보지 결정은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크게 추천은 해주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은 있네요. 말은 이렇게 할 거예요. 제참 괜찮다. 그러면서 다가오지는 않고 슬금슬금 약간은 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달 실마리와 잡아야 하는 것, 피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왜 이동의 카드가 나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마음에 둔 사람과 지금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 나에게 온 기회를 잡는 것이 길하다. 이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당신이 피해야 할 것은 없어요. 오히려 가져야 할 것은 있죠. 별 카드가 항상 이야기해요. 희망은 있다. 나에게 행운이 올수 있다 희망은 있다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고요 만약 내가 연애에 있어서 내 사랑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때는요 이 왕처럼 하세요 이 왕은 때로는 사람들이 무자비하다는 말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결정해야 될때 망설이지 않아요 당신이 생각한 어떤 합리적인 답이 있다면 그리로 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욕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왕이니까요. 누가 왕에게 함부로 험담을 할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판단하는 태도, 무엇이 내 마음과 가까운지, 어떤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늦기 전에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렇다면 천사는 당신에게 어떤 따스한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마지막 카드 한 장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뒤집어 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에게 손을 내미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두 여자아이들처럼 말이죠. 누군가 당신을 돕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그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 손을 꼭 잡아주세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 지금의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나 혼자 책임질 필요 없고요. 그 사람에게 민폐가 될까봐 혼자 끙끙 앓고 있을 필요 없어요. 내밀어지는 손이 있으면 잡으세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